내가 쪽팔리냐? 혼자 그냥 가버리네. 전날 대비 0.4kg 감량. 하루에 0.3 정도 빠지면 딱 좋은 것 같다. 살이 많이 빠지면서 요즘 하체 근육도 많이 빠지는 것 같다. 121kg을 지탱하던 하체 근육들이 몸이 가벼워지면서 필요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 같다 슬슬 하체 운동도 준비해야겠다 팔굽혀펴기는 감량하는 만큼 조금씩 늘릴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1분의 6 9입 올라오는 것보다 중심 잡는게 더 힘들다 코어가 약해서 그런거야 하체운동 코어운동을 해야겠다 3일째인가? 개토끼가 없는 운동시간 편하면서도 허전하다 일 끝나고 너무 늦는 날은 개토끼도 쉴수 있게 멀리 두고 운동한다 내일은 같이 운동할 수 있길. 사실 개토끼가 방해해줘야 운동이 쉽다. 나 편하게 쉬라고 운동 못하게 하는 건가? 당연히 간식 때문이지. 개트롤.